네,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립토 아카데미의 콩콩입니다. 어, 오늘은 영상으로 비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6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 목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어, 되게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일봉 차트부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분석했다시피 후행스팬이 지금 이구름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구름대를 바로 뚫고 지나가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고 현재까지는 이 구름대를 우회해서 이렇게 구름대가 꼬이는 부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분석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후생,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우회해서 간다면 어, 시세는 이렇게 시세도 마찬가지로 앞서 약 6월 중순 네, 구름대가 얇아지는 부분을 틈타서 구름대를 다시 상향 돌파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후행 스팬 이라는 것은 이 시세가 시세가 바로 26개봉 뒤에 이 위치시키는 그러한 일목의 괴선 인데요 어 26개 봉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6일 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에서 가장 그 어,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기본 수치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6일 동안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어, 가격에, 변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 이 가격대를 그대로 요 26개 봉뒤로 26개 봉뒤로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이 후행 스팬인 것입니다 어, 후행 스페는 일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괴선으로서 아, 26개 봉 뒤에서의 그 괴선들, 각 괴선들,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와의 영향도, 그러니까 지지 저항을 파악하면서 어, 현시점 시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어, 쓰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름대의 영향을 피해가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러는 약간 어, 선행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일목 개선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는 피보나치 786 선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고, 어, MFI에서는 20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그 20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 786 선의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어, 기준선과 전환선도 지금 시세가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일직선으로 모야,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시간봉 살펴보겠습니다. 12시간봉에서는 지금 전환선과 시세가 거의 맞닿 아 있는 맞닿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점차 줄고 있고 이 상대 매수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썩 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786선의 지지를 두번 정도 확인을 하고 어, 이중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시간봉 패턴에서는 파동의 모습이 조금 더잘 보이는데, 어, 현재 시세와 이 4시간봉 후행스 팬이 어, 조만간 조금만 더약 7.4K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저항을 받고 다시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냐 아니면 은 추가적으로 여기 시세가 약간 얇아지는 틈을 타서 어, 그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상승을 하느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후행스팬의 모습대로 시세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시세를 돌파한 뒤에 다시금 시세의 지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면은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한 뒤에 4시간봉 구름대 하단의 어, 저항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행 스팬은그 어, 선행 선행 분석을 하는 도구인데. 지금 보다시피 았 이렇게 각 괴선들의 26일, 그러니까 26개봉 전에 괴선들의 지지와 저항을 바탕으로 이렇게 현재 시점에 그 움직임을 예측하는 건데 지금도 상당히 구름대와 맞닿아 있는 그런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분석의 정확도가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목은 참 쓰다 보면 신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어,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12시간 봉, 아, 다시, 4시간 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어, 오실레이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고, 시세의 저점은 낮아지고, 오실레이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상승다이버 전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은 점차 줄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일방 일방향적인 한방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조만간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후행스팬이 뚫게 되면은 구름대 저항까지는 갈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시간봉을 좀 볼까요? 한시간봉은 현재 구름대의 저항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구름대에 또다시 접근을 하는 모습인데 다행히도 기준선 돌파하고 전환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보았듯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도 어, 지속적으로 강한 매도세에 의해서 기다란 음봉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펴보면 은 약간 어, 플래그 패턴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상향 플래그 패턴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 패턴 상향 플래그 패턴은 하락 추세 지속에 어, 신호를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존 패턴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패턴의 목표값만큼, 패턴의 목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플래그 패턴에 진입하게 된연봉이 구간만큼 상단에서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락을 할 경우 786선을 어, 이탈을 할지 아니면 그 위에서 다시 지지를 성성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30분봉 살펴보겠습니다. 30분봉 같은 경우는 현재 구름대의 속 안에 들어가서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봉과 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어, MACD선을 좀 살펴볼까요? MACD선 같은 경우는 MACD선이 크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영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뒤에서 보았듯이 영선 돌파 후에 어, 양의값을 보인 상황에서도 음, 추가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을 보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구름대 상단 돌파 후 지지 여부는 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구름대를 돌파한 뒤에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후행스팬도 현재 시세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각 차트별로 분석을 마쳤는데 현재 어, 기본 수치일로 시간론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어, 여기 구름대 변곡일과 52일 기본 수치일이 맞맞닿으면서 맞닿, 현재 반락의 모습을 반락의 모습, 모습을 보인 변곡일이 지나서 현재 아, 다시 여기 42일이죠, 50일이 아니고 42일의 변곡일에서 52일의 변곡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2일 변곡일은 6월 1일 6월 1일 부근에 변곡일이 형성될 예정이면서 어, 그 부근에서 여기 바닥을 찍고 추가 상승을 한 뒤에 반락을 맞을지 아니면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6월 1일에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일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간단하게 일목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어, 아무래도 현재 횡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느으로 움직일지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 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크립트 아카데미 콩콩이었습니다.